네? 이건 뭐가 되게 화려해? <웃음> <가끔> 안녕하세요! <잘하는데? 웃음> 우리요, 이게, 어, 이게 뭐, 이 보라색 배추예요. 보라색 배추. 내가 심었어요, 또, 우리 마당에다가. 응? 어? 무도 심고, 배추도 심었는데, 이게 이렇게 짜잔하게 잘안 컸어요. 물렁병이 올해, 비가 자주 오니까 물렁병이 생겨가지고, 다죽으려 그러길래 다 뽑아버렸어. 크지도 덜하고 다 뽑아버렸어. 그래갖고, 이걸로 물김치를 담으면은요, 맛있다네요. 나도 이거 처음 지금 담아보는데, 이게 색깔도 이쁘고 맛있다 그래요. 그래서 나도 한번 담아보려고 이렇게 했어요. 저게 갓김치가 아니었어? 응. 보라색 무. 아니, 배라속 배추. 이제 이게 무 한쪽하고, 양파 하나 하고, 배 하나를 갈 거예요. 이게 크면은, 이게 잘안 갈리니까 잘게 썰어야 돼. 이배 하나는요, 내 머리, 내 머리만 해요. 배추. 응. 어, 오늘 하루 종일 굶어가지고왜 굶어? 음, 맛있다. 음, 너무 잘 봐. 음, 무도 이거, 있으니까 보라색이니까같이 넣으려고 그 이거, 이 마늘. 마늘, 거쪽 생강, 거 아, 이거, 이거, 두거이야이야 이거, 이거, 양념은 여기다 담아야 돼. 고추 청양고추 8 개, 아 홍고추 8 개. 우리 밥안이라고 지금 밥솥에서 막 치카치카래. 씨는 좀 털어주고. 이거는 응? 버리나? 버리지. 이거 찌개 같은데 넣으면 안 되나? 에이, 찌개 같은데 넣으면 국물이. 맛있는데. 충분하지. 달아지않지니 아까우니까 밭에다가 뿌려야겠다. <웃음> 거름하라고 거름대라고. 아까 뿌리면 돼. 700, 800, 900 정도 되겠다. 응. 900ml? 900ml 조금 될까 말까 하네. 물을 한 500ml를 붓고요. 이건 알카리수예요 우리 정수기에 받았어요, 알카리수. 액젓이 어, 멸치하고 멸치젓하고 상석하고 이렇게 내가 담은 거다여서 액젓을 내렸는데요. 정말 맛있어요. 400ml 붓고. 이 물김치에는 설탕보다도 항상, 그, 당원이나 뉴스가, 아,를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소금으로 간 맞추면 돼. 이, 구, 여, 저기, 이물김치는 국물을요, 약간 좀 짭조름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배추가 물리질 않아. 그리고 먹을 때물좀 짜면은 물 타서 먹으면 되거든요. 소주 200ml 좀더 내야 되겠다 넘기면 될것 같아 됐어? 됐어? 응. 이제 다 넣기만 하면 되나? 응. 보여? 보여 응, 음, 보인다고? 응 <웃음> 쪽파 쪽파 한 움큼 갓도 한, 한 움큼 정도 이거 꺼내 먹을 때, 이게 꼬, 이게 쪽파랑 가시랑 같이 끓여 먹으면 돼요. 아까 생강 마늘. 이쁘지? 예, 응. 음. <웃음> 내가 이거 절글 때는 안 찍었어요. 다, 이제 배추를 하도 절거가지고, 아, 안, 찌, 안 찍어도 다알것 같으니까, 그냥 절거가지고 희쳐버렸네요. 이거는 자색배추야? 이름이? 어? 자색배추. 자색배추. 자색 배추. 이제 익으면 또 얼마나 색깔이 이쁜가 한번 보자고요. 야, 보라색 물 나온 거 봐. <웃음> 오. 색깔 무지 이쁘네. 응, 음, 이거 여기다 이제, 여기다 물을 좀 탄다고 생각해봐. 응. 음. 아, 이것도 내 자, 고 아. 옆에다 맨날 라두고 이렇게 잊어먹어. 보라색 배추에 보라색 무얘이 <웃음> 친구들은 다 보라색 친구들이야 딱 맞네 야오딱 맞네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딱 맞냐 <웃음> 응? 나 그냥 대충 잡아서 했거든 야 정말 신기하네 야 진짜 야 익으면 너무 맛있겠다 꽃는 위에다가 살살 뿌려놓고 김치통에 꽃이 피었네 이게 넘친다 그거 한거지 그렇죠? 어떤거 할까? 딱 맞았어. 음. 딱 맞았어, 딱 맞았어. 아, 이제 익으면 또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이쁜지. 음. 짠! 이거 하루, 어, 음. 하루 한낮은 됐어요. 색깔이 이쁘네. 음, 음, 음. 내가 이 국물은 이게 이게 익을라고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니까 넘더라 그래서 따라 놨네 따로 이제 냉장고 넣으면 쏙 들어가면 다시 붓으면 돼야 화려하다 화려해? <웃음> 진짜 화려 <화려하다. 웃음> 이게 완전히 익은 다음에 냉장고 넣은 것보다 약간 덜 익었을 때 넣으면은 두고두고 먹기가 딱 맛이 좋아요 이렇게 간을 봐서 조금 이제 국물이 조금 음, 음 약간 짭조름 하다 싶으면은 이게 이것도 약간 이제 그냥 삼삼하게 먹기는 조금 간이 세요.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좀 타서 어 간을 맞추면 돼. 그리고 매실도 먹을 때 매실도 약간 어 조금 달달하고 조금 새콤하게 드시려면 매실도 조금 이럴 때 넣어주세요. 담을 때 처음부터 넣으면은, 이메실은 이게 뭘, 이렇게 물리게 하는 저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먹을 때 조금 넣어서 이렇게 먹으면은, 딱 좋아요. 음, 맛있어. 그리고 깨도 위에다 먹을 때, 딱 조금 올려주고, 음. 자,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 뭐야, 자색, 어, 배추 물김치가 안생했어요. 색깔도 이쁘고 이게 완전 명품 물김치예요 건강에도 좋은 명품 물김치 이렇게 감사히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